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꽃게 입니다 이제 가을 꽃게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마트들 대형 마트들에서 꽃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작년에도 제가 리뷰들을 했지만 이번 시즌은 또 어떤지 이 마트 꽃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간 날은 가격이 3 1,600원이었어요. 가격은 좀 그날그날 그날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시세 반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kg 박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분된 쿠켓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중량에 따라 가격표로 붙여 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kg짜리 한 박스 3 16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날 또 공교롭게도 행사를 했어요 상품권 3000원 페이백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2 86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트에서는 저렴하게 팔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수컷개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도 큰거 작은 거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막상 또 열어보면 은 이렇게 톱밥 꽃게예요 물 속에 넣어가지고 움통되는 꽃게 하고 톱밥 꽃게 하고는 좀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톱밥 때문에 이제 비닐을 깔아서 이 톱밥이 날리는 걸좀 방어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좀 일이 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구입할 때 이렇게 톱밥 속에서 꺼내면서 얘들이 이제 발버둥을 쳐가지고 톱밥이 많이 날렸었어요. 그런데 어, 이번에는 좀 미동이 없네요. 이게 약간 복불복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수꽃게가 들어있는데, 어, 사이즈는 첫번 거는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여전히 움직임이 전혀 없죠. 보통 이제 꿈틀꿈틀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네, 암꽃게가 들어있네요. 요거 말은 뒤에 또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또 크기가 어.. 형격하게 차이가 있죠 아주 작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요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톱밥이 날리지 않게 비닐로 잘 싸가지고 한쪽으로 잘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잔업이 없어요 잔업하면 은또 이제 힘들잖아요 자 이제 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이죠 근데 활성도가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개들은 집 개발을 잘라 주는 게 좋아요 이톱박개들이 대부분 집 개발 작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지 되고요 요거 물리면 정말 아픕니다 눈물 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꼭 잘라야 됩니다 자두 마리만 살아있고 다 죽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냄새가 나거나 뭐 상했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네, 그 다행이죠. 그리고 요, 이제 그물들이 감겨 있어요. 이제 그물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암꽃게, 수꽃게에요 암꽃게는 이제 배가 좀 넓게 생겼죠. 그리고 색깔도 조금 누런색, 네, 이런 색이 좀 나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손질을 할때 보통 이제 각각류들이 입에다 칼집어 넣어서 이렇게 피를 빼줘야 됩니다 위에서 이게 주르륵 흐르죠 이게 피예요 각각류의 그 피는 이게 투명한 그런 색이거든요 그리고 이 배에 딱 이렇게 제거해 보면 검정색 똥 보이시나요? 똥이 있어요 요거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솔질을 해서 이물질 다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무게를 하나씩 재봤어요정말아롱이나롱이크기가다 다르죠 근데 왜냐을면 크기에 따라 단가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들면 집 근처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단점은 암수구별 안 되고 크기가 일정치 않죠. 톱밥 꽃게라서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누량진 새벽 시장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품질 좋은 꽃게만 이제 크기별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죠. 물론 마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일정한 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제 수유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찜을 시작하겠습니다 끓고 있는 찜기에서 12분에서 13분만 쪄주시면 돼요 그리고 찜기에 넣을 때는 배가 하늘로 향하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기울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분, 12분이 지나면 이제 5분간 뜸을 들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아주 알맞게 잘 익습니다 살짝 식혔어야 되는데 그냥 촬영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보면 아가미 있죠 아가미는 못 먹으니까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특히 저 아가미 잡을 때 굉장히 뜨거워요 거기에 이제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거든요 자, 이거 반으로 자를 때는 바깥으로 꺾지 마시고 안쪽으로 한번 꺾어 주신 다음에 바깥으로 탁꺾으면 정확하게 절반이 쪼개집니다. 안쪽으로 꼭 꺾으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수율을 보면 수율은 나쁘지 않죠. 예. 괜찮습니다. 네, 너무 뜨거워요. 드실 때는 꼭 식혀서 드세요. 네, 이 맛을 설명드리면 음, 맛이 좀 드는 날씨가 쌀쌀한 그 시기보다는 맛이 덜하지만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맛이 들면 가격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율은 괜찮아요 마트꽃게는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그점기억하시고요 작년에는 코스트꽃게는 제가 구입해도 실패 했었거든요 그래도 맛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꽃게 어떨지 좀 궁금하시죠 가운데 알이 살짝 있네요 네, 암꽃게는 수꽃게 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 음, 그런 느낌인데 맛은 수꽃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암꽃게는 그냥 그래요 자 이렇게 맛이 들기 전에는 탕으로 끓여 먹는 거 좋거든요 제가 실패하지 않은 꽃게탕 레시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게탕용으로 꽃게 손질을 해야지 돼요 이제 배 부분 따주고 이제 등하고 어, 몸통하고 분리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미 부분 제거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벌레같이 이제 분홍색인 것들이 보여요 이제 이거 뭔가 이제 기생충인가 하시는데 계속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거라서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거 지저분한 것들 좀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제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이제 주둥이 이제 그 근처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주머니가 있거든요 어, 요거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지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예, 씁쓸한 이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보거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게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꽃게는 한 4등분 정도 먹기 좋게 해주면 됩니다. 칼로 힘들면 가위로 그냥 쓱쓱 잘라도 쉽게 잘 잘려요. 이래도 수율이 괜찮네요. 네, 이렇게 이제 꽃게탕용 꽃게를 다 손질을 했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양념장 뭐 용량은 한꺼번에 올려놨고요. 어, 요거는 물한 1.4리터 분량, 보통 꽃게 한3 마리 정도 분량의 그 양념장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뒷부분에 좀 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해갖고 더 추가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날 집에 콩나물이 없었어요. 자물 1.4리터 구요 여기다가 건 다시마를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바로 건져내 주시면 돼요 자무 넣고 이제 10분 정도 끓여 주시고 중간에 이제 하얀 거품 올라오면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양념장 풀어주시는데 저거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물로 다 해가지고 다 넣어 주시고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꽃게 넣어 주시면 돼요 지금 꽃게가 양이 많죠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추가했고 양념장도 추가를 더 했어요 약간은 뭐 3분의 1정도씩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은 요 끓었을때 양파 팽이버섯 넣어주시요 팽이버섯은 꼭 이때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한 3, 4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쑥과 하고 대파 넣어주시면 돼요 콩나물이 있으면 콩나물도 이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팽이버섯도 이때 넣어줬어요 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냄새가요 아주 기가 막혀요 소리도 좋고요, 냄새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 소주가 확 땡기는 음, 그런 거예요 자, 먼저 국물 야, 감칠맛의 끝판이에요. 이 꽃게탕은 꼭 드세요. 이 밥알 사이사이에 이제 그 국물이 스며들어서 먹으면요, 아,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이 꽃게살도 찜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게이 양념장이 그 맛을 쫙 빨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맛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쑥과 요즘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도 꼭 넣어서 어, 드셔보세요 이거 꽃게탕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채소입니다 네, 마트 꽃게 장단점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꽃게탕은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길 바래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